작업을 마치고 겨운기를 타고 귀가중 사고는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님으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0 가단 116521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7년경 농업작업안전재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8년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포토 화물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과 같은 마을 주민 K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K의 농지인 경남 함양군 L에서 저녁 8시까지 농약 살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위 경남 함양군 L과 망인의 주소지인 경남 함양군 M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농업작업장과 주거 간의 농기계 이동 중즉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 제2호 감옥에서 규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 이동은 농작업으로 볼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망인이 겨우기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별표 2의 제2호 남옥은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운반작업은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작업을 말하며 운반 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작업을 마치고 농기계인 겨운기를 이용하여 집으로 기가하는 이동은 별표 2의 제2호 감옥의 주거와 농업 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